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아네 여기는 익숙한 곳이죠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네, 잠깐 참석했던 곳인데 여기서 그때 봤던 코끼리문양 코끼리문양석 그거를 제가 취석을 하려다가 그때 못 찾아 가지고 오늘 한번 다시 코끼리를 찾으러 네, 나와봤습니다. 네, 코끼리를 찾아 보겠습니다. 아, 네. 찾기 전에 제가 한손 촬영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고프로를 한번 구해봤거든요. 네,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졌어요. 네, 그리고, 자, 네, 물을 뿌리기 위해서, 또, 이, 보시면, 네, 물총을 좀 구매를 해봤거든요. 네, 보시면, 이름이 뭐, 람보 슈터라는, 네, 아주 큰 물총이에요. 네, 이렇게 열어서, 물을 좀 쏴왔어야 되는데, 네, 일단 이걸로, 네, 강물을 한번 받아가지고, 제가 또 물총을 한번 쏘고, 네, 코끼리 문양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또 물이 2 0 0 0 m l 나 들어가는 또, 대용량 물총이거든요. 네, 여기 보시면, 이렇게, 쏘는 데가 이렇게 여러 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네, 가운데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이거를. 주 물이 이렇게 잘 나가죠. 이렇게. 네, 아 좋네요. 네, 후배를 마치고 후배를 마치고 이제 이 꺼내는데 끈도 끈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. 어깨에 메고 다니면 아주 편한 그런 또 제품이네요 자네 그러면은 토끼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 어, 여기 저번에 여기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네, 여기까지 지금 다 물이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못 찾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내가 네. 아, 물이 빠진 데다가 좀또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아. 제가 찍었던 동영상, 그거를 보면서 좀 비슷한 데를 좀 찾아가 보고 있긴 <웃음> 있는데, 아...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...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는 바람에, 이거 뭐 뭐더 헷갈리죠 아네 코끼리 문양석도 대충 요런 이런... 예? 나뭇가지가 있는 쪽에서 제가 찾았었거든요 아 근데 뭐 아무 가지가뭐한 둘이 아니네요 레여들좀 음,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아무것도 없네요 어릴 네, 때 이제 폭풍 같은데 가면 했었던 보물 네, 찾기가 생각이 나는 시간이네요. 네, 아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온것 같은데 다시 좀 왔던 길을 돌아가볼게요. 이게 눈에 확띌줄 알았는데 물이 있었다가 빠지고 네,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며칠 전이랑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갈 길을 못 잡고 있네요 아, 왜? <웃음> 한단한대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? 아, <목소리도> 아, 이렇게 큰 돌이 아니었는데 아, 아 아, 지금 아, 오늘, 아, 한, 한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. 다시 시작점으로 또 왔는데요 아, 지금 벌써 1시간 반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은 아.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뭐 멈추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찾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. 30분 남았는데 아네 지금 뭐 벌써 해가 거의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6시면은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해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들어가 봐야 될것 같네요 오늘 코끼리를 다시 찾아서 꼭 다시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뭐 이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네 다음에 제가 코끼리보다 더 신기한 문양이 들어있는 네 문양석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제가 오늘은 또 탐석도 못하고 코끼리도 못 찾고 네 그냥 뭐 장화를 신고 네 지압을 신나게 하다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